7만 명 홍익대제전, 천북경 홍익대제전, 기획하신 선생님께서 기획, 전시에 대해서 좀 간단한 소개와 작품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어, 7만 년 천북경 홍익대제전을 개천전을 맞이해서 10월 3일부터 10월 30일까지 전시가 진행이 됩니다. 10월 3일날 오픈식을 성대히 진행을 했고요. 이번 전시는 어, 골동품과 어, 천부경에 관련된 자료가 주로 전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석기 시대 어, 또 옥기 어, 또 청동기 유물들이 전시가 되고 있어요. 또한 우리 전통적인 것을 이번에 전시를 통해서 어,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자 어, 우리 전통적인 자수나 하고 어, 또 우리 가료식품 어, 이런그 전시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이번 전시와 아, 체험이 또 있어요. 체험은 이제 어, 천부뜸 체험도 있고요, 어, 풍요로 체험, 어, 전국 수령법 체험. 그래서 이번 <웃음> 전시에서 어, 많은 분들이 이 전시를 보시고 천보경 이라는 것을 어 많이 알거나 또한 앞으로 관심을 갖기를 바라고요 또 천보경을 통해서 어 자신의 어떤 어큰 어떤 도움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관람도 하시고 궁금한 것은 여쭤보시면 얼마든지 우리가 어 부상히 알려드리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전북영 강좌는 매주 금요일 날 세시부터 5시에 있어요. 그때 참석하시면 전북영을 더 공들게 어, 아, 또 깊게 알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에요. 네, 안국역 5번 출구 천도교 수문회관 4층이죠? 네, 네, 전시 장소는 그 수문회관 4층에 대전시실이에요. 있 체험을 하게 되면은 더 건강해질 수 있으니 어, 숙뜸 체험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중요한 작품 여기 있는 작품들 어떤 건 간단하게만 말씀. 지금 아, 여기 보이는 작품은 김선적, 1960년에 통일. 지십니다. 아, 96세로 얼마 전에 작고를 하셨는데요. 그분이 평생 아, 우리 통일 강국을 위해서 활동한 그러한 자리 올리고 집필한 그 원고와 책이 있습니다. 아, 우리는 앞으로 어, 통일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통일에 대해서 어, 우리가 깊게 생각하는 이런 계획도 또 마련을 한 겁니다. 네, 그러면 간단하게 어떤 어떤 부스로 기획되어. 피부스는 우리 천부경의 그 평생을 그 받으신 기재충 선생님과 박동호 선생님, 박종구, 그 다음에 김선적, 통일방법민주주의 자유전, 그 다음에 숙뜬 체험 부스가 있고요. 또 전통 발효식품 체험 부스가 있어요. 또제 전시 초대 작가 전시 부스가 있고 청부경 전... 관련 자료의 한 백여 점이 전시가 돼 있어요. 청부경 관련 자료는 거의 다다 집대성이 돼 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가장 작품이 뭐가 있을까요? 이거네 이제. 다른 여러 가지도 있지만은 석기 유물이 있는데, 어이 유물은 이제 구석기나 신석기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이렇게 어, 보여지죠. 그래서 석기 어,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에도 이를테면은 이제 2~3만 전 것들을 올라갑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어, 원방각그 어, 유형의 에, 속기 유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유물을 이번에 에, 사진으로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아, 한두천점 정도의 좋은 그런 유물들을 선정을 해서 전시를 할 예정입니다. 여기 개천절에 맞게 단기 9,210인 것을 그리고 10월 한 달까지 열리는가요? 그렇죠. 시한 달까지 어, 천두교 수원회관 네. 네, 오시면 네. 어, 여러가지 체험도 할수 있고 정말.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좀 관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